catch me if you can. 잡아보라고? 널 잡아주지. 야, 이놈아. 아, 눈뽕. <목소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소원이라는 국내 1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인디게임입니다. 지금 텀블벅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 달성이 다 돼서 이제 나중에 곧 있으면 정식 출시될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졌는데 혼자서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재미있을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게이머로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영어로 돼있네요 놀랍게도 영어를 잘하시나봐요 자, WASD로 움직이실 수 있고 스페이스로 점프 맵에 카메라가 고정이 돼있네? 약간 리틀 나이트메어 같은 느낌인가 보죠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영어 게임? 하긴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좀 진출을 하려면 이 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하려면은 영어가 훨씬 유리하긴 하죠 게임을 만들 때 영어는 거의 필수잖아 이제 페이스바를 누르시오 What are you doing there? 그쪽에서 뭐하고 있니? 하이준 뭐야 원숭이가 얘기를 하잖아? 아니 근데 자막이 너무 스피드하게 지나가서 읽을 수가 없어요 I want to sleep with my dad 아빠랑 잠자고 싶다 여기 버튼이 있네요? 보여요? 아닌가? 그냥 장식인가? 오 달빛이 굉장히 아름답군요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그래픽이 부직포로 차르기랑 부직포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든 것같아 그죠? 되게 특이하네요 오스페이스 누르니까 개발이 뛰어 깜짝 놀랐네 아빠 어디감? 도전 런 소원 이름은 또 우리나라 단어야 공이랑 소원이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어, 어쩌다보니까 화분을 깨뜨려 버렸네? 꽃들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단 게. 어, 뭐야 깜짝이야. 이거 공포 게임이었나? 약간 공포 분위기가 나는 에픽게임즈라고 여기 써 있잖아? 자, 이 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고. 누가봐도 이거 데리고 가야될 것 같잖아. 아니, 야! 공 어디가! 기다려봐 어? 뭐야? 네, 데모 버전의 게임이기 때문에 버그가 좀 많습니다. 공 증발했어요? 내가 이렇게 뒤로 공을 싹 가리는 순간 공이 사라져버렸어? <웃음> 자, 이거 다시 읽으면 공이 떨어지... 일단 그냥 가보자. 아래로. 아니 내가 아 이거 플레이 영상을 잠깐 봤을 때, 오 뭐야? Is not this real? 뭐야? 여기로 떨어지면 여기로 다시 복귀가 되네. 콩보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거 공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 꽃병을 공으로 깨트려야되는구나 일기장의 내용이. 이거를 유추하는 거군요. 공을 가지고 놀다가 저 앞에 있는 꽃병 겁나 큰데? <웃음> 오케이, 어쨌든 공이 증발했으니 우린 리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썩을 so 자, 공이 떨어졌죠? 이 공을, 공을 이렇게 어디가 있마 천천히 아니, 이게요 왜 이렇게 잘 튀기죠? 공 어디갔노! 아 여기 계속 굴러가고 있구나 아야 정말 톡 쳤어! 이거봐! 쟤 왜저래? 가지 말고 이리로 가아 이거 또공 사라질까봐 무섭다 야 어? 오 이렇게 아니 약간 바람 퍼즐인데, 이거? 바람 게임인가? 오케이, 내려간다. 쭈루쭈루쭈루쭈루쭈, 뽀개! 화장창! 와, 소리도 없이 깨지네? <웃음> 오, 꽃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I think. 오. Oh. This is just a dream. 이거 그냥 꿈인 것같아아아아아아 오? 되게 자연스럽게 바로 밑에 층에 이게 있는 것 처럼 보이네 좋아요. 야, 바람게임 맞어 <목소리> 으아앙 아, 처음부터야? 야, 바람게임 맞어 이거 한국인들 게임이다 아마 암걸리는거 좋아하잖아, 한국인들 천천히, 천천히 됐으 도전 정신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임 다크 소울류 이런거는 이 아니더라도 여 문이 있네 요왜안 열리죠? 뭐지? 어 뭐야 빵이에요, 고기에요, 햄이에요, 뭐예요? <웃음> 자물쇠가 있네 여기. 부엌이야. 어 뭐야? No, no, no, no, no. You can go away. I'm g o i 히히. 돼지네요 얘가 뭐야 상어라고? 니가? 여기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음식이 있는데 이거 다 자기 거라고 못 보내준다고 하네요 뭐야 이거 상호작용 키 누르라고 뜨지도 않았는데 상호작용이 되네? R이랑 F 뭔가 단서가 있을 텐, 어? 위에 시침이 있네? 오, 열었어요. 바로 열리죠? 까떡히! 그럼 이걸로 이걸 열면? 와! 포크다! 설마 포크로 돼지를 찔러 죽이기? 죽여! 죽여! 죽. 죽. 주말밤 쭉쭉 주말밤 쓰읍 안되는데? 어 뭐야! 뭐야? 포크로 바닥을 뚫었어? 대박 오 먹는다 되게 맛있게 먹네 귀엽구먼 좋아요 점프로 열수 있다 문이 왜 저런식으로 떨어지죠? 컴만 우리 저번에 만난적 있지 않던가? 바라바라바랑이 공이 세개.. 세, 아니너무 많은데? 뭐야 이것들 뭐야 이 기둥들은 어? 떨구는 족족 여기로 떨어지네? 어떻게 해서든 다 떨궈서 무게를 늘려야 되나봐. 떨궈서 넣어보자. 다 떨궈. 다 떨궈. 맞아? 어, 기운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뭔가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밀어. 밀어. 뭐야, 나왜 수염 났어? 아, 아니구나. 그림자였군요. Catch me if you can. 잡아보라고? 널 잡아주지. 야, 이놈아. 아, 눈뽕. 뭐? 아, 이게 물건을 싸서 쟤를 잡아야 된. 끝났어요? 허 <웃음> 소원이가 실제 자시. 개발진의 자식이었구나. 딸을 모티브로 만든 게임이구나. 오, 뭔가 되게 감동적이다. 헉, 나도 내 자식 나오면은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게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오, 아이가 커서 이 게임을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게 나야 이러면서 와, 진짜 멋있다. 자. 소원이라는 게임이었네요. 굉장히 짧고 단순했지만 어,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소원이도 이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